왔다 와서 진행자 왔답니다 왔다는 구독자님을 위하여 영상 제작 내용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과 버스, KTX, 그리고 승용차를 이용해서 경주에 있는 간포 해변을 들렸습니다 아랍질을 들리고 정자 해집에서 맛있는 저녁을 먹었습니다 경주 용장 한옥패션에서 한옥을 체험하고 불국사에서 다보탑, 석가탑을 보고 대한민국 최대의 한우산지 마을 봉계에서 참술 숯불구이를 먹고. 현장에서 나레이션도 하고 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왓따와스TV에 왔답니다 왓따는 오늘 불국산 바도타타 석가탑을 통해 모습니다 아주 멋진 장소입니다 1 5 0 0년의 한국의 역사가 있는 숨결이 있는 불교의 상징 석가모니와 신라가 함께 숨쉬는 이 자리에서 왓따가 함께 했습니다그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